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welche> 제가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유해동물 미국 가재를 수십 마리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때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가재를 잡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재를 잡아서 저도 먹고 은혜도 먹고 아니야 그리고 페페랑 아오한테까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래 여러분 지금 바로 미국 까지 잡으러 전남으로 가야 되는데요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강원도 속초에서 전남까지 차를 타고 가면은 5시간 내에서 6시간 반이야 리바자 여러분은 미국 가재를 한번 조져버리려고 나주로 왔습니다 자요 통발 통발로 일단 미리 설치를 해놓고 밤에 왔을 때 활동하는 미국 가지들 같이 잡고 통발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은혜야 뭐라고? 누구야 리발렉야자 <웃음> 오늘 히드TV에 보거님이랑 콜린을 같이 왔거든요 자 바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쪽에 미국 가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돌을 들쳐야 미국 가지들이 나오고 밤에 오면 은 얘들이 앞에서 그냥 기어다닙니다 자 그래서 낮에 통발을 먼저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미국 가지는 저도 먹긴 할 건데 테테랑 아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새끼들도 좀 많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해 동물 같은 새끼들은씨부터 말려야 돼요 왜 네, 빨리 와? <놀람> 아, 지금, 콜리님이 거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무섭대요. 뱀 무서워요? 통화! 거미 무서워요? 무서워. 이상한 렉기에요. 여러분, 요런 돌 들면은 낮에는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응, 음, 없습니다. 어, 원래 있었는데? 자, 이 돌. 어, 없네. 다 됐네. 이거 밤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면. 벌써 다 퇴치했나? 미국까지? 잡았어요? 그 이야 이 집게가 작잖아요 집게가 잔게 암컷인데 암컷이고 개큰거예요 암컷한테 물리면 별로 안아프다 그러는데 와보세요 예예 한번 해보죠 세 <웃음> 어, <좀 이럴게요. 웃음> 일단 얘는 챙기자 통 어디 있어요? 통 주머니 어 잠깐만 있어봐 <웃음> 여기 들어가라 오늘 미끼 뭐야? 오늘 미끼 닭발 왜 맨날 이상한 거만 넣어? 재밌잖아요 검은도에서 닭발로 해보셨어요? 해봤죠 보거는뭐맛있는거 뭐였어요 고춧가루가 3개 연속으로 껴있네 아 그래요? <웃음> 아, 불났네 귀개야 어, <웃음> 지금 저분 콜리님 동생이거든요 지금 동생 뭐 잡은 거 같은데 굉장히 숫기가 없고 말이 없다 그러는데 뭐뭐 뭐 잡았어요? 아 이것도 미국 과제 암컷이네 말아 이건 탈피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바로 여기 넣어주세요 <웃음> <웃음> 절대 여러분 놔주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슈가 쓰레기 챙겨 <웃음> <웃음>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묵묵하게 평소에 잘생겼다는 소리 듣나요? 잊지 마세요 돌로꽉 <웃음> 묶어줘요 그리고 하나는 저쪽 어때요 저쪽 나 고민 있을 것 같아 얘네가 약간 요런 음습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던져버려 자 그리고 밤에 와서 조집시다 지금 조지면 너무 아까워 배고파서 그러잖아요 어 아, 맞아 밥 먹으러 가자자 <웃음> <하자. 웃음> 여러분 이때 밤에 올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밤에 다시 찾아왔는데 지금 이쪽에 날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벌레입니다 와 이거 목이 개 털리겠는데 통발하지 그대로 있고 저거 이따가 확인할게요 자 요런 얕은데도 애들이 못 나가는 경우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벌레 들어왔어 어 씨, 죄송해요 <웃음> 잡았어? 어, 야 여기 이상하게 암컷이 많아요. 수컷이 없어요. 들어가라. <웃음> 닫아버려. 어, 야, 예, 예, 통발 옆에 한 마리 나와 있다. 통발로 들어가. 통발로 들어가. 통발로 들어가. 들어가지 마. 뭐. 어, 통발로 들어갔어. 통발로 넣었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라우 마, 한극 복해봐. 아, 네, 싫어 내가 <웃음> 네, 잡아줄게. 아니, 하지 마. 아, 버려. 여기 말조개 맞죠? 에, 아, 말조개. 더럽게 맞았다 합니다. 네, 방생. 어.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진짜 개체 수 많았거든요. 개체 수가 지금 엄청 줄었어요. 어, 여기 한 마리 보이시죠? 또 암컷이요, 또 암컷. 리발레야통 어딨어요? 버려버려 자 요런 잔잔하게 고여있는 것이좀 많거든요 요런 거미줄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띵띵띵 띵, 띵, 끊어버려 자 여러분 돌 들쳐서 한 마리 또 나왔는데 리발레야 오케이 뭐 잡았어? 뭔데 뭔데 뭔데 어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뭔데 새가 왜 나와? 근데 새에 물리고 있는 소문에 아새 <웃음> 어, 놔줘야겠다 똥 쌌어요 어디? 페인트 칠했네 오, 오, 오. 아, 아 나아잘 날아가네 어. 잡아 잡아 잡아 어. 잡아 어. 그렇지 뭐야 뭐야 다리가 <웃음> 하나 없어? 잠깐만 배에 한번 뒤집어 아니구나 얘네가 이제 한 4월 이때는 포란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꼭 그, 잡아야겠네 어, 그때 많이 죽였어요 <웃음> 그때 많이 죽였어요 <웃음> <웃음> 어새 잡더니 아주 <웃음> 시크해졌어 <웃음>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탈필을 합니다 탈필하면서 얘가 점점 커져가고 말 중엔 버려줄 수 어디 있다, 있다, 있다 어디 어디 잡아주세요 야 일로와 이래기야어또 있어 또 있어 잡아 잡아 잡아 아아 어, 잡을게 잡을게 내가 잡을게 더더 일로와 이래기야오 수컷이야 수컷 어, 들어가 어, 근데 너왜 수컷 좋아해? 결혼했잖아 아니 콜리님이 가재를 못 잡네 <웃음> 내가 잡을게요 일로와 이래기야 아니 도기는 세파리는 덥서 덥서 잡으면서 <웃음> 개웃기네 왜왜왜 왜? 왜, 왜? 얘, 누군데? 우와 동살이잖아 잡아도 되는 거야? 잡아도 돼, 잡아도 돼. 꽉 오오치! 종사리라고 오. 민물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빨 보시면 이렇게 이 엄청나 있습니다. 성질 더러 버려야 돼. 자, 여러분 여기 한 마리 목시간에. 묵죽에, 목죽에 아, 말쪽에 사이즈가, 어우, 실한데, 네, 리진 거예요. 버릴게요. 냄새 개난다. 보건님 언제 잡아요? 나 여기 한 마리 잡았는데. 아, 그래요? 응. 잘했어요. 아니, 콜린님, 보건님좀 교육시켜주세요. 야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지금 저쪽에 혼자 있거든요. 빨리 가자. 어? 들려? 뭐 잡았어요? 아니, 손으로 고기 잡기 선수네. 잘한다, 잘한다. 3마리 있다고? 다 잡을 수 있어? <웃음> 야, <웃음> 1타 2피. 누이좋고, 매부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해버린구만. 리 아니, 콜린님, 동생을 인간 변기로 만들어 왔어. 아, <웃음> 어, 오케이, 한 마리. 어? 잡았어! 이렇게 딱딱딱 말랑말랑하죠. 자, 이게 탈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굳어가는 중인데 어떻게면 살려줬을 텐 유해동물 덩크 클레이야. 진거미가 있네. 이 진거미 새우라고 저번에 제가 먹었었는데 이게 사실 흔치 않거든요. 얘는 겁나 빨라서 잡지도 못할 뿐더러 유해동물이 아니라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난 대물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우씨 거미 깜짝이. 야와 거미 개 커. 와 꺼져 꺼져. 물대포 리바게요 뭔데 뭐냐, 뭔데? 말조개인뭐 있어요? 고기. 뭐. 말 조개로 고기 아니, 잡았어. 인간 변기로 만들어놨어. 새도 잡고 말조개로 고기도 잡고 진짜 못 잡는 게 없네. 말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있어 뭐 있어? 잡아 잡아 잡아 인간병기 여기 있었는데? 형바로형 바로 아아아아 형 바로. 아아 놔줘 놔줘 나이스아 나이스. 아, 우리 빨래기 뭐야 너뭐 잡았어요? 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아시운거 뭐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 저 금붕어 아니에요? 예예예 네. 어 네. 오, 네. 오, 금붕어잖아 인간병기님 금붕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롯밥이죠하밥롯죠야오 로빠비. 진짜, 오, 진짜 금붕어요 야 진짜 금붕어야 뭐야 우와, 개 신기하네 꽝님 잡아주죠 오케이 아하 야 거의 와.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더 잡아야 돼요 뭐야 뭐야 그건 또 뭐예요? <웃음> 인간 변기 병기, 물고기 변기네. 여기서 <웃음> 어디서 가져와. 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여러분 여기 물고기 와 피램이 천지네. 뭐야 저 미국까지인데? 저돌 밑에 저거 미국까지 같은데? 보이시죠 여러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맞죠 맞죠 잡아요 잡아요. 필터 너무 잡아. 잡아 할수 있어. 눌러 눌러 눌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뭐야 많다고?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여기야. 야, 야, 바로 도망간다 바로 도망간다. <웃음> 조용인 좀에 여기야. <해냈기야. 웃음> 수컷 수컷 수컷 우와. 와 여러분 이게 수컷입니다 자 이게 집게가 완전 다릅니다 야 여기가 노다지네 지금 이위 올라온 애들 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어 황소개구리 새끼 같은데 오우 뷔빨레야리빨레꺄와못 어. 잡았어 키스, 키스, 키스. 어디 어디 야 여기 진짜 그냥 노다지네 여러분 그 이렇게 잡아요 키스, 키스, 키스. 요거 들고 있어 요거 응. 요거 말랑거려서 괜찮아 말랑거려서 괜찮아 <웃음> 아 괜찮아 어 저거 나 밟고 있을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야얘 크다 야, 야오 어디? <웃음> 우와, 수컷이다 수컷. 근데 발 밑에도 있어. 살짝 보여줘. <웃음> 나발떼고 싶어 무서워. 아니 발안뚫고 들어. 와아 걱정하지 마요, 조마. 아 거미도 무서워 가지고. 다리 많은 건다 무서워. <웃음> 와, 어디 있어? 아 저기로 도망갔구나. 야, 얘 진짜 큰데. 우와, 여러분 이 집게 발 크기 보세요. 얘 진짜 크다. 꺼져. 여기도 지금 몇 마리 있어요. 여기 한 마리 더. 오케이, 들어가. <웃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룬가롱가 그대로 둬오이 리발렛 룬가롱가 한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재 두 마리가 엉겨붙어서 룬가롱가 하고 있었거든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두 마리? 어, 한 번에? 두그 마리 한 번에 들어가라? 한, 한 마리 들어 <웃음> 와 여러분 미국까지 잡은 거 보세요 와, 뭔데? 또 잡았어? 아 역시 민간병기 넣어줘 뭐야 여기 새우 있다 새우 미국 까지 새우 야 잠깐만 다리가 하나야 이래 기. <웃음> 들어가 뭐야 이거 뭐 블루길 잡은 거예요? 와 민간병기 <웃음> 여러분 여기 블루길이에요 이거 블루길은 전부 다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다 퇴치해야 됩니다 넣자마자 오, 예. 오케이 오케이 또뭐 잡아요? 오우 수컷 데코 통장?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거 통이 꽉 차가지고 우와 와. 미쳤어 자 이제 이 비닐만 들고 다닐게요 뭐야 뭐야 뭐야 오 물린다 물린다 잠깐만 너 말이야? <웃음> 야리고 그냥 바로 가볼게 와 진짜 바로 있네 여기 자 들어가 또, 또 어디 잡아 잡아 잡아 다 잡아 너또 어,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오케이 알았어 어 여기 여기 너3점0 들 나이스. 와 여기 미꾸라지도 개 많네 또 있어 여기 또 있다 와 작다 자 여러분 요런거는 페페나 아웃딱 주면 딱이에요 들어가라 또 있다 또 있다 야 이쪽은 여러분 작은게 많네 여기가 딱 페어랑 늑대급 주기 존 내버려 와밑때까지 왔던 것 중에 역대급이에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웃음> 이제 한번 잡아본 거 어때? 야, 얘 집게 봐라 이건 무섭다고? 아 너무 무서워 <웃음> 야 좋아 좋아 던져야겠다 제발 못 받으면 뒤에서 인터셉트 해줘요 나이스 잠깐만 아! 잡은 거 한번 들어보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 여긴 들면 있겠는데? 열어 봐봐 바로 있잖아 바로 있어 바로 쪼금해 쪼금해 어 아, 그래 들어가 살피 향 이제 있다 이거 아 말랑이야? 말랑이 좋아 말랑이 맛있어 말랑이, 말랑이 어. 맛있어 아 이들 느낌 또 좋지 와 이게 뭐야 아니 집게 어디서 왔어요? 죽었어요 <웃음> 죽은 걸로 지금 물고기 잡은 <웃음> 거 아니 말 없이 잡는 걸로 유튜브 하나 파봐요 와 진짜 대박이래 와또 집게로 물고기 잡는 거봐저그 병기 무기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일라고 빌려 해려고자 <웃음> 여러분 저도 이걸로 물고기 잡을게요 저기 네 리발. 야, 쉽지 않네. 아니, 미꾸라이 잡아야겠다. 라사, 오케이. 오, 어,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오, 나 이거 팻, 오, 오. 오, 야, 이랬겨. 수고합니다 <웃음> 자, 동사리 집게 할게요. 동사리 리발레키너 아우한테 가자. 너 아우 베겨줄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직, 아직. 안 끝나서 리발레키 제발 잡혀줘. 오케이. 꺼져, 정 떨어지네, 게 와, 동사리 크다. 자, 원샷, 원킬로 갑니다. 아, 로 와이네 아자여러 <웃음> 동사리 잡았습니다 와 이거는 아우 죽고 싶긴 한데 너 가져가면 가 죽겠다 미안해 나줄게어가가가 가, 가. 꺼져 정떨어지니 여기 한 마리 집게로 잡을게요 오케이 자 넣고 자 요렇게 야 들어가 어도 있어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일로 들어 위로 가서 하깃찐네이야 하깃집래 와 잠깐만 자, 어? 와. 역대급 한번 어, 불려주세요 진짜 오, 역대급이다 들어가라 여러분 <웃음> <웃음> 이거 아우랑 페페딱 줄 사이즈 얘들은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왜 왜? 조그만거 또 페페페페페 페페자 유해동물 같은 경우는 새끼때부터 조져야 됩니다 넣어버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잡아온 미국까지를 쿨러 안에 넣어볼게요 우와 저블루기를 가져가면 썩어서 냄새날것 같아가지고 아까 뒤에 고양이 있던데 아, 아, 어, 고양이, 아, 고양이. 고양이, 진짜, 어. 고양이.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통발 한번 거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근데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벌써 아, 없어, 아, 벌써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 있네. 한 마리 있네. 여기 껴 있다, 여기 껴 있다. 어, 두 마리 있네, 두 마리. 오, 크다. 여, 여. 야, 야. 이 보면 네. 팔이 달라요. 랑크스네. 얘가 이제 한쪽이 부절이 나가지고 한쪽 없어졌다가 탈피하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네, 그런 거래요. <웃음> 들어가 아, 얘는, 얘는 암컷, 암컷. 안에서 룬가룬가 음. 하려고 그랬네. 룬가룬가. <웃음> 저기에 좀 있을 거야.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음. 이거는 인간 변기가 꺼내줄 거예요. 오, 많은데? 뭐야, 뭐야? 아, 스킬, 스킬. 검은 도인 검은 도인 <웃음> 뭐야? <웃음> 인간 병기. 야, 이 인간 병기야. 오, 맞네, 맞네. 오 고기도 줄, 있다. 줄. 야, 줄끊는 거게. <웃음> 진짜 인간 병기네. <웃음> 몇 마리요? <웃음> <웃음> 들어가라 한번 해줘 들어가라? <웃음> 넣어버려 넣어버려 <웃음> <웃음> 심지어 잘 던져? 와 역시 두 번째 통발은 음습한 데 들어가니까 개체수가 꽤 나왔어요 여기서만 열마리 뽑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 가재들을 진짜 역대급으로 좀 많이 잡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분배해가지고 가져가서 저도 먹고 페어도 먹고 늑대거북도 먹고 한번 싹다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죠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 가재들을 잡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 미국 가재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주 락같은 유해동물입니다 끝. 자 그래서 제가 미국 가재를 한세번 정도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요리는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옛날 댓글을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형 저거 미국 가재로 간장 미국 가재장 만들어줘 그래서 제가 댓글로 <웃음> 리발레가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야 왜냐면 가재에는 굉장히 많은 기생충들인데 그걸 생으로 간장 미국 가재장을 하면 나는 리지는 거거든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어장도 있잖아요 문어도 생으로 먹으면 안되고 문어를 한번 삶아서 먹거든요 자 그런것처럼 미국 가재를 살짝 데쳐가지고 간장에 담가서 미국 간 가... 아야 뭐지? 미국 가재 간장 <웃음> 아, 간장 미국 가재잖아 <웃음> 자신 있게 하지마 은혜야 너 한국말을 못하잖아 나 외국에서 왔잖아 몽골 사람이 얼공하면은 여러분 아 헌터판 쿡쿡 쬐겨냈구나 <웃음> 이 가재를 먹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뭐 가재 기생충 이건 사실 열을 가면 없어지는 건데 가재 패스트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재 바이러스에요 자 근데 이미 미국 가재는 토치.. 아, 왜 웃어 토치? 토착 도가 토치 이렇게도 <웃음> 내가 토츠 <도트> 이랬어 토츠 <웃음> 내가 언제 이렇게 너이자잖 <웃음> <했잖아>. 토츠 <도트. 웃음> 재밌어 하네 자 그래가지고 미국 가지를 안전하게 열을 가한 다음에 먹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일단 간장 미국 가지장에쓸그 간장을 한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자 빨리 와 뭐야? 뭐야? 뭐 찍었어? 아니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응. 자 여러분 이 간장장을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 바로 요 간장 엉엉엉 한컵 버려 자 그리고 물한컵 넣어야 되는데 하나 둘셋버어야 <웃음> 주입식 교육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은혜같이 특히 단순한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이 단순한 필요 단순한 사람들은? 버려버려 아 여기다가 내야 뭐해? 이거 찍어라니까. 뭐 찍어? 뭘 찍어? 뭘뭘 뭘 찍어? <웃음> 아니 일로 와. 뭐한거 아니야? <웃음> 왜 저래? 의심스러운 눈초리. 마카롱. <웃음> 마카롱이라니? 자이 설탕도 1/3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들어가.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같이 끓여야 될 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흩날려라 통마늘. <웃음> 야 <웃음> 여기 튀어. <태워>. 안 튀게 할게. 진짜 하고 안 튀게 한다니까? 어떻게 안 튀어? <튀겨>. 내표정 봐봐 나 믿어. 튀어. 안 튀어. 너으면 진짜. 뭔데? 이혼. 땡큐 a 날려라안 됐지? 나 이혼. 더 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바로, 바로 아? 다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요다다다다요다다다다다다다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지 네. 이게 사실 한 번도 안그나할수 <웃음> 있어. 나다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그... <웃음> 응. 알았어, 그냥 자를게. 아 뭐야? 다다다 기죠. 다다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다다다 이거 <웃음> 언제 했어 이거? 아침에 와 대박이다 여러분 요새 은혜가 방송이 열심 많아가지고요 이제 곧 출연을 안할 예정입니다 뿌이뿌이 <웃음> 오 이거 <부이. 웃음> 개롭한네오 소름 나 진짜 소름 났어 털 뭐야. 썼지? 뿌이뿌이 표정은 내가 언제 그렇게 <웃음> 했어 <목소리> 맥이 아니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제 이거 끓여줄게요. 빨리빨라빨라자 냄비. 팅 그럼 바로 파이. <목소리> 자, 하하. 여러분 이렇게 30분 정도 아주 푹 삶아줄게요. 바로 라가리 봉수. <목소리> 따로 또 알고 있어. 자, 여러분 이제 미국 가지들을 한번 삶아 산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삶기 전에 이 미국 가지를 살짝 손질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미국 가지 내장을 빼야 되는데 그냥 뭐 해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해요. 보세요. 자 이게 미국 가지의 꼬리를 보면은 다섯 개의 부채꼴 모양으로 되거든요. 자그 중에서 여기 제일 큰거 있죠. 요 가운데를 잡고 또 끊어요. 끊고 천천히 자, 빼면은. 자여게 바로 내장입니다. 네자 이러면 끝이에요. 가지의 내장은 요 달랑 걸린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버릴게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조금 크기가 큰데 여기 네 마리 작죠. 얘네 네 개는 누구 거냐? 태태랑 아호 거예요. <웃음> 왜? 왜 한숨 쉬었어? 그걸 꼭 말해야 돼. 왜 한숨 쉬냐고? 얼굴, 얼굴, 얼굴. 안녕, 안녕, 안녕. 한... 어어 <웃음> 어, 우리 아니요? 재밌지? 재밌잖아 또 하나 재밌어? 재미없어 자 여러분 은혜가 손질할 거해볼거예요 천천히 쭉 만약에 넷아 뭐. 뭐야 아 이거 너가 먹어 또이 새끼 뭐라고? 아니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웃음> 제발 제가 쓴거에요 사실 제발 살려주세요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해요 은혜 다행이지 내가 다시 키울 줄 알았는데 기분 좋지 응. 노래 한곡 해야지 어기야기 열안자 어기야기 열안자 머리는? 어기야기 열안자 잘한다 자자러면 이거 나머지 다 손질하고 요거 네개는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싹다 뽑아냈고 자 이제 이거를 한번푹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혹시 모를 가재팩스 때뭐 병균 같은 게안 걸려요 걸리면 안 되니까 마치 은혜야 너 혼자 됐잖아 그거 걸렸어 내가 yes. <웃음> 예쓰 <웃음> 자여러 일단 물 받아줄게요 자 하나 둘셋 <웃음> 잠시만 <웃음> 방송이 장난 이야 내가 보여줄게 너무 요새 좀 힘이 없고 좀팬 생겼다고 지금 건들건들해진 느낌 내가 살짝. 언제 살짝살짝 살짝. <웃음> 아니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언제? 없... 엄청 좋아했잖아 아 진짜 여러분 은혜가 팬분들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얼마 전에 찍었다 해파리 퇴치 이런거 영상 안봐요 자기 안나왔으니까 아나 안나와서 재미없어 <웃음> <웃음> 내가 보여줄게 방송은 이렇게 하는거다 대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돼 알았지? 간다 아. 자 여러분 바로 뭐를 받아줄게요? 하트야 뭐, <웃음> 봤어? 평소에 이렇게 안 하잖아 <웃음> 자 후라이팬 <웃음> 후라이팬 아니야 보면 너도 현타 왔잖아 아니야 아니야 자 냄비 와아 나야? 보여줄게 한다 너 <웃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자 냄비 탁! 자 봤지 그러면 너가 파이어 해봐 자 하나 둘셋 파이어 <웃음> <웃음> 와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음악소리 들으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언제 <웃음> 그만했어? 일일할래요. 근데 저 5년 동안 만나면서 <웃음> 처음 들어 너의 대시벨. 내팬더 생기겠지.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나 달라졌으면 좋겠대. 더 나대줬으면 좋겠대. 아 사람들이. 알지 나 솔직해. 알지 알지 알지 진짜 솔심해가지고 짜증나 지금. 예? <웃음> 아, 여러분 그거 깜빡한 거인데 양치 시켜야 돼. 양치. 자, 여러분 얘네가 뻘지형에 많이 사기 때문에 양치로 조자도도도도. 너 조조조조 할수 있어? 난 음? 그거 특기인데. <웃음> <웃음> 특기야 해봐. 하나 둘 셋. 조자조자조자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조 내 5년 만났는데 이런 모습 <웃음> 처음이야 그냥 다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웃음> 자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니까 아주 재수하게 터져버려서 미국까지 한두 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 마리도 아니고 무려 70마리 정도잡아버려리 재수없는 거 미국가 젤에게 유해 동물에게 그냥 바로 뒤져야돼 바로 어기어기어다 입자 와우 다 익었어 너 맛볼래? 너 먼저 봐봐 왜너 맨날 내가 너뭐 할래 하면 너 먼저 해봐 야 은혜야 뭐 어디 가려? 너해너 먼저 가봐 나의 안보를 절어서 우리는 그걸 이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웃음> 일단 얘네도 20분 전도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아주 팔팔 끓고 있습니다 요정도 끓었으면 되으니까 바로 턴오프자 여러분 그리고 얘를 상온에서 이지근해질 때까지 시켜야 됩니다 뭐 냉장고 이런 데 넣어도 되는데 사실 넣는 것보다 상온에서 시키는게 훨씬 더그 감칠맛 풍미 있다 그래요 거짓말 뭐가? 내 얼굴이? 아니 <웃음> <웃음> 너 얼굴 계속 보다니 거짓말 이래가지고 너 얼굴 보고 말았잖아 그러면 아니 냉장고를 넣대서아니야 보통 상온에 시켜 명인들 있지 이런 거뭐 <웃음> 명인들이야 너 지금 명인 비하하는 거야? 비하 아니야 이거 가스라이팅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간장만 쫙 빼내면 됩니다 버려버려 버려. 자 여러분 요정도 끓였으면 바로 턴오프자 그리고 이녀석들을자 여기에 쫙너희 먹을 거야? 아니? 너 지금 이때까지 미국까지 먹은 사람들 방금 비하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웃음>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물기를 잠깐 빼두고자 여기다가 이제 부수기대들을 넣어야 돼요. 자 바로 아까 넣었던 통마늘 다 때려 넣어 통루추 자 그럼 내거 10분의 크기의 명랑루추 잠깐만 왜? 더 큰데? 내가? 아니 얘가? 이거가 많이 먹어라 많이 라삭 야호 라삭 야호 자 그럼 내거만한 홍루추 아니지 껴들지 좀마라상라상라상 서브라이 고르고 라사 서브라이 어때 이런 모습 보면? 재밌고 좋지? 아니 결혼 잘했다생각들지 아니 <웃음> 이거나 많이 먹어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흩날려라 천보냉 쉬쉽 <웃음> 천보냉 자 여러분 이제 다 식어버린 간장을 넣으면 되는데 넣기 전에 간장 맛 한번 볼게요 할레루야 아, 아씨 땡큐 매니저 <웃음> 아, 아, 뭐야 손 옳지 엎드려 옳지 빵 할다 옳지 이거 빵 할는 거 거기 간장 아니야? 아 여기 간장 아, 아 여기인가? 자라러분이 가지 있죠 가지요? <웃음> 가지라고 했는데 <웃음> 저... 이거는 분명 네 귀가 이상한 거야. 아니지. 영상 보면 알 거야. 네 귀가 이상한 거야. <웃음> 가지라고 했어. 여기 가스라이팅 <웃음> 가스라이팅 <웃음> 가지 있죠 <웃음> <웃음> 가지라고 했어. 자이 가지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여러분 냄새가 진짜 좋은데? 랍스터 냄새 나요 자 여러분 이가재를 이제 다 여기다 가한 마리씩 넣어줄게요 와우 자 여러분 이제 이 간장을 와우 아우.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미국 가재장 완성됐으면 바로 라가리 봉쇠 틱탁자 여러분 이제 얘네를 원래 게장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3일 두거든요 근데 얘는 좀 가까이 오지 말래? 왜 가까이 온 거야? 잘생겼어 그걸 믿냐? 미친놈 아 얘네 하루만 두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바이야저 멀리 꺼져 옆 통수로 닫아버려 여러분 내일 봐요 라방다아 하이 큐! 열어? 와우와우 열어버려 와 여러분 색깔 보시면 은 제대로 나오는데 꺼내서 이제 바로 한번 초베를 해볼게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자, 일단 여러분 다섯 마리만 꺼내서 먹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또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한두 마리 먹고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왜숨 <웃음> 참고 말해? 아 이게 돼요? 숨 참고 말안되는요자 여러분 미국 가지가 사실 여기는 살이 없고 꼬리에만 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툭 뜯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껍질을 벗길 때끝를 그냥 잡고 이렇게 땡기면 됩니다 위에를 이렇게 딱 까면 돼요 와우 자, 여러분 요거 간장 미국 가자 바로 먹을초베를 와! 와 결맛있어! 게장보다 맛있다! 안 짜! 그냥 하나도 안 짜! 빨아볼래 이거? 아니 자, 그러분 다음 거! 자, 요 녀석도 바로 먹어볼게요! 이거 국룰... 국물은... 이거? 이거 국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바로 먹어! 진짜 결맛있다니까 그냥 하나만 하나만! 깨끗하게 깔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니, 닦아! 아, 이거 어! 응. 아, 진짜! <웃음> 뭐야? 흐르는 물에 닦은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비누까지 해? 그렇게 굳이? 요 키뚜은 어떻게 해? 안 하잖아! 내가 하나 <웃음> 까줄게. 깨끗하게 까는 거 원하는 거지. 한번 까면? 아! 쭉 까지네 이제. 이거는 괜찮지? 응. 이거는 조금 먹을만 할거 같지 않아? 이거? 괜찮지? <웃음> 안 <이거는>? 먹을래. 츄베르? <웃음> <웃음> 츄베르? <아이씨. 웃음> 음, 맛있지? 개맛있지? 개보다 안 느끼한 것 같아.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속이 꽉 찼는데? 뭐, 아까 먹고 싶다, 막 그러면서. 막, 뭐 아까 맛없다, 막 그러게, 맛있어. 음? 아, 맛있어. 그럼, 배달! 아, 이거 볶아 먹어볼까, 밥이랑? 언제 볶아? 너 가면 되잖아? 아니, 안 먹을래. 여러분 건네 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지금 빨리 끝내라는 사인을 줬거든요 내가 언 여기서 끝난 게 은혜 탓이에요 페페라 아오아테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찍고 지금 여기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은혜 탓이에요 아시겠죠? 밥볶까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 <웃음> 자 그럼 일단 싹다 까볼게요 김은혜 직원 이거 싹다 까면 돼오 가위로 라삭 라삭 <웃음> 잘하네 해가지고 벌려버려 <웃음> 린다들이 뭐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잖아 맞지? 맞아 <웃음> 라삭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그 어. <웃음> 진짜 잘한다 야나가지고개 <웃음> <개시러워>. 싫어. <웃음> 자 여러분 이게해싹다 깠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닦았어요 닦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지 않아? 음. 너 인성이 진짜 안 좋구나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밥을 퍼서 돌려버려 열어버려 자요 맛없는 밥 퍼가지고 살짝 이렇게 퍼가지고 한번상첨보네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여기서 바로 살짝 퍼가지고 포베르. 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무 맛있는데 밥 새우 공 음. 나 왔어. 어. 대, 제일 큰거 먹겠어 이거. 저거 봐. 또 <웃음> 시작하자. 맨날 맛있는 거있으면 카메라가 언제 들고 있다 봐. 저 <웃음> 이거 제일 큰 거죠? 응. 음. 알았어. 이거 퍼가지고. 초배르. 음. <웃음> 맛있지? 리액션 더 크게. 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극강의 맛을 봐야죠. 다 털어놓을게요. 한 번에 털어놔요. 저거. 개죽이어러 여러분 이거 아, 열 말봐. 초배르. 나는.. 흠자 <웃음> <웃음> <진짜요. 웃음> 어떤 맛이냐면 게살보다 안느끼요 게게나 뭐 이런 거 먹었어요 처음 먹었으면 맛있는데 굉장히 느끼해가지고 많이 못 드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느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 둘은 다 먹었고 페페랑 아우 줘야죠 여러분 혹시 몰라서 얘네도 전부 다 양치 같은 거다 해놓은 상태예요 또 소금물에도 조금 담가놓은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우 많이 컸죠 여러분 그래그래 그래. 제일 작은 자 요녀석 자 내가 위에서 줄게 해 받아 먹어 원래 받아먹거든요 이렇게 줄까 말까 어? 오이씨 꼬리만 뜯어갔어요 여러분 야야야야야 천천히 씹어먹어 천천히 제발 천천히 먹어 딱딱해 저기 목 꼼박꼼박한거 보이시죠 야 목이 있어 아직 걸려있어 걸려있어 넘겨 너 그거 못 넘게 돼지는거야 됐다 됐다 자 그럼 이제 대가리 줄게 천천히 무서워 오야야야야야야 이건 아니 오오 오, 씹는다 오오오오와 오, 아오는 요정도만 줘도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오는 사실 여기 귀뚜라미 이렇게 저 좋아합니다 귀뚜라미 빨른데 잡을 때흰색 끝에 물을 묻혀요 그러면은 관심을 보여요 보세요 여 보세요. 마실라고 하죠. 그때 머리 라삭. 어 라삭 레기야 안 놓쳐. 요거는 환장을 합니다. 올이구 어이구 이렇게 이거 이명복귀 선수네 다리만 남겼네 리발레. 다음은 페페. 아 근데 페페 이렇게 눈이 있는데 눈이 장식이어가지고 이거. 어이구 벌써 화났다. 페페야. 자. 오오오 오이구. 얘 하지. 얘얘야 가야. 얘얘얘 얘. 미안해 미안해 미미 미안해 미안해. 폭주하지 마. 폭주하지 마. 죽게 죽게. 어이구. 야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있다고 이바보레키야 우와 우와 아또 거기가 처먹니 아니 좀앞좀 좀 보라고 와이 씹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진짜 갑각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미친듯이 먹네 야리치 너만 천천히 먹어 오유 오유 이게 다 씹어먹습니다 지금 다 밥살 나는거 보이시죠 오유 맛있게 먹었다 오우 맛있게 먹었다 한 마리 더 줄게 조금 큰놈 줄게요 자, 네가 알아서 사냥해서 먹어봐 그렇지 거기 있어 거기 거기 먹어 우와 오유. 야, 앞에 보고 막고 볼래? 비발낼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딱 봐도 욕심 개 많은 아가리거든요. 자, 지금 대가리 쪽빠사고 있어요. 지금 수염난 메기 같죠 약간. 음음 음, 뱀머시도. 음음 음, 놈나맛 음, 음, 음, 있어. 음, 또줘 군소릴게요. 자, 나 이렇게 해서 봐봐. 뭐, 뭐야? 왜확대돼 있어? 자, 나 이렇게 해서 페페라 아오한테 한번 줘봤는데. 잡았다. 아, 여러분, 분바도 야 보고 싶죠? 분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 분바는 얘귀드럼이죠 라상낼게요. 자, 이렇게 딱 잡아 가지고 분바야, 분바야 여기 있어. <웃음> 미안미안아이거 이거 오늘 갈아줬는데 물고를 개대어 젖네. 자, 분바야. 물고름 밑에 숨어 있거든요. 분바야 이거 먹고자 이거 먹고자 괜찮아 음. 아우 이거, 이거 이거 손으로 쳐버리네 아, 안먹는데 여러분 자물고리열로 치워주면은 저 동굴로 들어갈 거예요 보세요 여기 들어간다 이제 어 뭐야 너길 잘못 찾았어 거기 아니야 어 그렇지 조심히 가 분바야가 먹이 활동해서 안 먹는데요 분바야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갈게요 방해요 야 그만 좀 구경해 임마